아이씨 어? 지랄하고 자빠졌다 진짜 양빵이랑께 닥쳐 이병 x x x 설마? 어. 아이고 미안합니다잉. <웃음> 설마? 아우다 <맞다>. 미안어요. <웃음> 뭐가 <뭐야> 문제였어요 <웃음> 이 선생? 칠러건 과 역회전 리버스 더블일이라고들어보셨을려나 모르겠네요. 잠 쿠션 떨구기가 힘들 것 같은데. 그게 기술력의 차인디유 구경이나 잘하세요. 와, 왔다. 오케이. 좋았다. 이압 이인병. 꼭 들어가야 맛이다냐. <웃음> 이쯤 쳐서 걸어놓으면 2, 3, 아니면 1, 2, 3, 4 빠질 데가 없겠지? 아니 왜 공을 빠꾸로 시키고 있어? 기다려봐 <웃음> 왔다, 딱 봐도 25 정도 떨구면 되겠군 거기 떨구려면 어디보자 오케이 좋았 어? 아웃다 미 i s 요미안 o 요 e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, 왔따 아, 잘 치오 고맙습니다